요게 A, O, n 분의 m 제곱인 거죠. 아, 여기 밖에 있는 네. 게 그럼 루트가, 제곱근이 애가 밑으로 가고, 아래 제곱인 네. 애는 위로 가는 거예요? 요가, 요가, 요가, 요가, 네. 아, 네. 근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? 아까는 그, 뭐, 제곱근 선생님 더하기? 그걸로 그랬잖아요.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? 이 친구는 그 어. A, 네 N E A M E 네. A, N 제곱근 중 하나래요. 음... 그래서 그 이거를 A M 의 양의 N 제곱근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쓰면은 A M E 양의 N 제곱근이 되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 건강.